1일 연애 상담사 기영광 이성경입니다. 와! 연애 예 맞아요. <웃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배우서요. 네, 배우서요? 그럼... <웃음> 어이... <웃음> 맞죠? 예. 못볼 꼴이 뭐죠? 못까지 본 거지? 그 전부터 그래도 마음이 맞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백. <웃음> 그래도 그렇게 보였다면 시도는 해보는 게오집진나저 같으면 네. 친구라도 남고 싶은데 왜냐면 좋은 친구이기도 했을 거니까 10년 지기면 그럼 살짝 좀 떠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어, 좋아지게 되면, 어, 되면 음. 말투나 음. 행동이 점점 어색해질 텐데 10년 지기 친구라면 분명히 알아챌 건데 어 그럼 알아차리게 두는 거야 뭐, 네, 어차피 대놓고 그래. 고백한 게 아니니까 대놓고 뚝딱 거리는 거예요 뭐지 나 좋아하나 오해할 수 있게끔 살짝 해보는 거예요 살짝. 느낌이 온다 그러면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오. 없죠 빨리 연애를 하든지 내가 아니면 난널 너무 친구로 대한다라는 걸 내가 더 피를 하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예요 고백했다 차이면 어색해질까 봐 무서운데 짝사랑도 힘드네요 똑같지 않을 거 사람 이렇게 살짝 떠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괜히 이렇게 옆에서 그냥 괜히 결정할 정도 괜히 괜히 그냥 일단 사직서를 써놓고 <웃음> 어, 그럼 마음이 좀더 편하겠다. <웃음> 어. 아 그래도 생계가 달린 음. 문제인데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다면 고백은 해야 될것 같아요 용기가 잘안 나면 음. 친구들과 회식을 해 옆에 좀 앉아있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거. 그런 거 너네 이상형 뭐야? 어, 이상형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왜 꽁꽁 얼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유연하게 대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내가 실수를 하든 뭘 하든 될 거면 되고 뭐 안될 거면 안될 거니까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고 음. <웃음>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같이 할수 있는 걸 찾으면 대화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음, 부탁을 하는 거야. 음.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아노 치, 치잖아. <웃음> 내가 내가 피아 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무슨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그 그러니까 아그피 그러니까 피아 피아 배 배우 배싶고 싶... 그냥 학원 가서 배우게 이럴 수도 있잖아. 그정도 약간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운동이라든지 이게 몸을 좀 풀면 긴장이 음. 완화가 되고 또 심박수가 그러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운동 같이 운 운동 같이 같이 하고 싶은 같이 하, 할래? 해요 나는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웃음> 오케이. 해결! 더 사랑한다 vs 더 사랑받는다. 저는 더 사랑한다. 저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물론 아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제 속이 시원하고 맞아 속이 시원해. 에이. 이별로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싶은데 이별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트렌드하고 <웃음> 아 하고 한마따 밑에 지나친 음주는 그럼 해주세요그 울고 다음날 또한번 생각해봐요 어제보다는좀 나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별한 동생들한테 그랬었거든요 보고 싶으면 찾아도 보고 사진 못찍겠으면 주지 말고 추억도 하고 어떻게 한순간에 지워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게 연인인데 대신 받아들이고 보내줄 준비가 될 때까지는 추억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증거로 좋게 받아들여주는 걸로 그러면 시간은 흐를 거예요 잊혀질 거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예! 나 진짜 진심으로 조언하지 않아요? 오, 다 해결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 우리 다 해결하게 생겼어 많이 좋아하지만 너무 안 맞아서 연애 내내 힘들었어요 최근 다시 연락하게 되었는데 한번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게 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만나도 비슷할 거예요. 바뀌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만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예.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 모습마저 나는 좋아. 이러면 용기 내 보셔도 되겠죠?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찢었다. 그... 예! 와. 남친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싸울 때 제가 상처받은 일을 말하면 나도 그랬어. 내가 더 그래! 를 달고 싸워요.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웃음> 대화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 <웃음> <웃음> 좋은 건 누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런 갈등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서로 응어리 없이 예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들인 건데 이게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조금 싸울 때 얘기하기보다는 둘이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혼자서 풀리지 않은 게 있으니 응어리를 말하는 것만으로 뭐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이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들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 나도 그래! 내가 더 그랬어! 이러면 알았어! 미안하다! <웃음> <웃음> 내가 사라질게! <웃음> <웃음> 어떡하겠어요! 어. 고백 잘하는 방법 어려워.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어려라 그냥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어? 아, 뭐 얼굴로 했나? <웃음> 영광이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뭐 얼굴 이렇게 딱 하면 야 자기야 이렇게 했나? 가장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맞잖아. 정말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고백은 그런 거니까요. 음, 음. 누구를 만나도 깊은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 남들처럼 연애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사람을 만나고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생길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내 깊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사람하고는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며드는거 아닐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예,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괜히 누군가를 보며 미소짓고 있는 본인을 발견한다든가 음.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안 되셨으면 어떡하지?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도 저희가 얘기한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용기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송되는 사랑이라 말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 말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편지를 써볼까 편지를? 어, 편지 써도 되지 익명으로? <웃음> 익명으로 하면 너 어떻게 알아? 다가가는 거지 한발한발아 수수께끼처럼? 어어 어. 내가 누울까 <웃음> 떠날 사람은 알아서 떠나고요. 질릴 거면 알아서 질릴 거예요, 뭘 하든. 좋아해줄 거면 뭐 어떤 모습이든 좋아해줄 거고요. <웃음>